아이고. 어디다눌러서올리고한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다니까 음, 아, 저기 좀 뭐라고? 아아가 <목소리> <목소리> 네네박안합 <목소리도> 그 h í c h h 그거 웅고, 래고냐 응. 웅고, 고냐 자, 일어나봐. 웅고, 봐고 웅고, 어 들어가 들어가 지금 여기 위험하다 이쪽으로 와이로와 와. 위험해 내가 옷이 살면 주황색이라서 당근인줄 알아 어구.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. 어, 아, 코미줄 들어가 있어. 마음 안 돼. 들어가. 와!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여여어 오, 아어 오, 이어. 응. 오, 이어. 오, 이어. 오, 이어. 귀여워 아 이어. 오, 들어가어가어 아니, 네. 짐까지, 고다 아, 저맨 안녕히 계세요. 염소랑 또 보러 오기.